1분만 놀고 집에 가자. 지지? 1분만 놀고 집에 가자. 어, 거기 선생님 방, 무서운 방인데. 빨리 와. 우리 두부 아무 이상 없어요. 지지? 지지, 지지? 그쪽으로 가볼까? 엄마 일도 가는데. 두부야 집에 가서 사료랑 물하고 다 먹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부 더잘 케어할게요 가서 사료하고 다 먹자, 뭐라고. 두부 수치가 13 경계선이었는데 팔로 뚝 떨어졌대요. 선생님이 깜짝 놀리셨어요 오, 어, 지지지지. 가자, 집에 가자. 응?